아,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네, 대합니다 정말 대단 네, 네, 저희가 말할 <웃음> 수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하서 정말 니다 네, 아, 정말 어,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신 또 우리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네. 네. 우리 바로 조정현 지휘자님과 코리아 코오키스라 그리고 밴드분들 소개합니다. <웃음> 시간이었고요. 네, 틀랩 우리가 어, 부산, 그리고 서울, 그리고 울산, 그리고 오늘 대전을 마지막으로 우리 로반티카 단독콘서트가, 어, 공식적인 단독콘서트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네 또오세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네, 다음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죠? 한번 네, 말씀해주세요. 아, 태인씨가 말씀해주신가요? 아니요, 네. 왜요, 왜요. 하나 왜. 다행히 네. 네. 틀었죠? 틀어주세요 네. 아, 얼굴이 네. 네. 네. 켜세요수입시간한번 네. 하세요 당황하지 네. 마시고 네, 한번다 아시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앙코로 콘서트를 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매칭나 하죠? <웃음> 어디서 하십니까? 아, 저는 다 알고 있죠 네. 네, 동네니까. 네, 동네니까. 저의 나와바리죠. 나와. 네. <웃음> <아주 웃음> 이런 성남입니다 이런 지향이 네. 지하철도 아닙니까? 네. 뭐라는데 나와 갈 거야? 아니요. 말씀에 넘다니까. 저희 어 미라클스 로맨티카 콘서트가 오늘 공식적으로 올해 마지막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앙콜 콘서트를 <웃음> 성남에서 네. 1월 1월 10일. 성남 아트센터에서 <웃음> 네, 앙콜콘서트에는 또앙코르콘서트이니까요 어, 그거에 맞춰서 또 뭔가가... 뭔가가... 달라서... 네. 네. 네. 아, 아, 아, 많은, 아, 아, 많은 것들이... 새로운 아, 것들이... 아, 많을 수도 있는 것들이... <웃음> <웃음> 새로운 추가가 될수 아, 네. <웃음> <웃음> 그렇죠.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죠 더재밌을 <웃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더재밌어요더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요즘? <웃음> <더 재밌어, 웃음> <재밌어. 웃음> <더 재밌어. 웃음> 네, 텐이 좋은 거 줬어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 한곡더 할까요? 네! 해야겠다. 한곡더겠다 다음 은 아, 뭐죠? 네. 김주택 빠르띠로라고요. 야! <웃음> 죄송합니다. 콘테 빠르띠인데 저희가 요즘 주택형 테이블 꼰대라고 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 아니 제가 꼰대 같나요? 꼰대 아니이 아니, 어, 이런 어디다 했시면사성하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나만 나쁜 사람 된 거야 네. 네 아니에요 네여러분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네 꼰대 <웃음> 팔티로타임투 세이 익바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음>